생전예수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생전에 죽음을 대비해서 미리서 죄를 지내는 식을 생전예수죄라 그럽니다. 본래 부처님 당시에 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에, 사자들한테 끌려가서 지옥에서 어 말하자면 그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빈비사라 왕이 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가지고 염라대왕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어려운데다가 잡아왔느냐고 아, 그러니까 아, 거기서 그 말을 빈비사라 왕의 그 말을 그 참작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더좀 잘해서. 앞으로 어 극락세계에 가도록 하라. 그런데 이제 에, 그 염라대왕한테 에, 참 사정을 해가지고 에,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에, 그런 뒤로 어, 그 많은 판관들을 에, 모시고 일생을 에, 선정을 하고 또잘 선행을 해서 더 훌륭한 극락세계로 갔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 생전예술제를 거창하게 아주 청정하게 잘 지킴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예술제를 지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데 알고 보면 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살아서 열심히 잘 살면 은 죽어서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전생의 과보로 그러는 것이고 또내생도 결국은 현생, 금생에서 잘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과로 그렇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보다도 놀래지 말고 조금에 다다라서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 좋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에, 어떻게 지금 어려운 때 에,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아, 물론 에, 내 생에 가서도 어, 잘살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에, 생활 방법을 에, 말씀을 좀 드릴까 그 합니다. 우선 알아둘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금강경에 보면 은 우리 인생은 인연따라 근기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잘 안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음,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 실제 보면 은 인연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에, 인연은 왜 생겼느냐 그러면 은그 무상한 에, 세월 때문에 그렇게 에, 생깁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그 원인이, 생사가 태어났다, 죽, 죽었다, 또 태어났다, 죽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옛날식으로 하면은, 이제 사꾸계로 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구식으로 좀 들어보실래요? 네, 아주 옛날식으로 생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청멸이라기니라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의 법칙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데 생사의 근본이 바로 무상한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세월 때문에 세월이 무상하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무상하고 아무리 권리가 좋은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면 무상하게 끝이 납니다. 또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천년 말년 살 걸로 이 착각을 해서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가서는, 아, 참허망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주 만유의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도 세월이 가면은 열반을 하시고 또 어떠한 성인도 늙으면은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새 그 용의 눈물 봤죠? 봤어 안 봤어? 네, 용의 눈물 보면 민비가 힘이 다 빠져서 뭐이라고 그래요? 참허망한 것이구나. 민비가 얼마나 무서워요. 방원이한테 못 해봐서 그렇지 민비도 막상막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여자도 죽을 임세에 가서는 아 인생은 과연 허무한 것이구나. 내가 너무 지나쳤다. 극성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않아요 지금 방언이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야단입니다. 그래 안 그래. 무학대사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돼요. 이성계도 보니까 모든 것을 놔버리라고. 그만두라고 그래도 죽으라고 하려고 그랬잖아 자식하고 막 칼부림을 하고 이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은 한번 잡았다 가면은 죽기 살기로 끝까지 안 내놓나 그래. 역대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조 대왕이 그게참 대왕이라 하지만 아들을 다뒤지에다 넣어서 죽여버리고 응? 사도세자. 그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자식이 아버지를 왕을 죽이고 또 나라를 뺏고 그것이 일이야. 요새 지금 선거가 한참인데 그, 그것도 그 마찬가지야. 좀 한번 해보으려고뭐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대통령도 내놓고 나면 은 전부 감방으로 가는 파인데 그 모양이야. 이거 몰라. 무상이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응? 우리 한국 사람이 자단에 문제가 있어.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건데 죽어도 오라이란 말이 있어. 죽어도 오라. 무슨 말인지 내잘 모르겠어. 죽어도 좋다 그 말이라. 적기 살기로 하는 거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래.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 생멸이 멸이 하면은 그러한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사실은 일반바나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 생멸이 멸이 해야 그러한 욕심에서 나오는 생사 생사를 연속하는 그에 마음을 에 없애버리면은 정멸이라기라 아주. 최고의 열반락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 어떻게 보면 은 우리 불교는 그 대단히 근본적인 진리를 쉽게 지금 다 알도록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49제 같은 것도 보면은, 생종 하철에 사양 하철고, 아 우리 어머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셨는가? 응? 생야일편 부은기, 사야일편 부은멸이라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구름과, 구름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고, 죽는 것도 구름이 하나 흩어지는 것과 같다. 응? 그렇게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응? 생사, 거래, 여겨연인들아 죽고 사는 것도 똑같더라. 그런 것 같아. 응? 인생은 구름인가봐. 요새는 또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 이자연이가 하든가, 누가 하든가. 응? 상당히 재밌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응? 독유일물 상동로하니 다면물수어 생사더라. 다만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죽고 사는 생사에 걸리지 않더라. 그러한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은그 무상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알아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고통받을 게아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선재동자가 아 설산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도를 하는데 하루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아까 개성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봤어요. 자기가 지금 깨닫고 싶은 그 진리를 그냥 밖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재무상 시생멸법이다. 이 무상이 생멸의 근원이다. 법이다. 진리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놀라서 찾아보니까 나무 위에 나찰이, 귀신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응? 그래서 선재동자가 물었어요. 아 다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근데그 나찰이 뭐, 못 갈, 뭐 된다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할수 없다는 거라. 아 그러면 내가 고양을잘 지어드릴 테니까 제발 마지막 규절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그 나찰은 인간이 먹는 고양은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리고 이제 피를 먹고 산다 그래 특히나 사람 피를 그래 이제 그 선제 동자가 그 구두 일념으로 어~ 자기 몸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응? 그 구절만 알면 이제 다 끝이니까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조문도 석사가야라 아침에 돌을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깨달으면 금방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거 모르면은 0년 말년 살아도 안 돼. 그래 가지고 약속을 단단히 하고 이제 마지막 구절을 듣는 거예요. 생멸이 멸이 하면은 생사를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걸 모르고 그게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는다고만 하면 공포까지 와버려. 거기서 좌절까지 가요. 그럼 죽는 거요 살아도. 그런데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다 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정멸유락이라 최고의 정멸 리르바나에 들어가서 열반낙을 누린다. 그 말을 듣고 약속대로 선제동자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나찰이 부처님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49절 때마다 콕 하는 법문이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그럽니다. 그 간단한 네 구절인데 뜻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경을 다안 보더라도 마치 바닷물을 다안 먹어도 한 모금만 먹어보면 아 바닷물이 짜구나 아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 불교는 그렇게 재미있는 법문이 많아요. 응? 그런데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인연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응? 인과가 생겨 우리가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인연이 이렇게 인연이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인연.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다음면 헤어지고 그러는 거라요. 근데 그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상이 없으면은 있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되고 없는 놈은 항상 없어야 돼. 또 죽는 놈은 항상 죽어 버리고 사는 놈은 계속 살아 버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라고 하는 소위 나무 풀 포기 하나부터 큰 사람 이기까지 다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살고 자꾸 이렇게 업보에 따라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결국에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무상이 없다고 하면은 태어날 것도 없고, 늙을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상을 철,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실은 대장부라요, 대장부. 이걸 모르고 그냥 까부는 거라요. 응? 돈좀 벌면은 그냥 흥청망청 하고, 응? 또 권력을 잡으면 그냥 막 아무나 죽일라고 하고, 응? 지맘대로하려 그래. 그러니 이놈의 세상이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 전부가 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진리 가운데서도 이 무상이라고 하는 세월의 근본, 시간의 근본이, 그 무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면은 실제 현상계,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 듣는 거, 이? 이런 것이 다또 실체가 없어요. 아,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제법 무아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제법이란 말은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큰 거는 해, 달, 별, 지구 다 그렇게 그것도 법에 들어가고 적게는 머리카락 붙어서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까지 전부 법이라고 그래. 존재. 그런 것이 아트만 알맹이가 없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덩어리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천하를 얻고도 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이 어때? 금덩어리를 그냥 지구덩이 많은 걸 깔고 앉았다고 가서 예를 들면 은 그게 열개 있어도 몸덩어리 하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고 안물래요이 몸덩어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요. 자기 입장에서는 천하를 준다 해도 다준다 해도 이 몸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몸덩어리를 너무 허술히 생각해 응? 여자들은 남자가 밥만 사주면 쫓아가요. 또 남자들은 또 여자가 웃기만 하면 따라가. 다 미친놈들이라, 이게. 이 거창한 이 몸덩어리가 말이요, 세상에. 예? 이렇게 소중한 것이 금덩어리하고 바꿀 수가 없다니까?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없어져 버리면 끝인데,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들끼리 못난이잘 났니, 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 제일이야. 그 다음에 남편 아니면 새끼, 마누라 아니면 부모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도 소용없어낮낳 부모도 제죽으려갈 때는 같이 죽으려고 놈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병들어 죽는데도 그냥 밥 퍼먹을 것다 퍼먹고 잠잘 거다 자고 자빠졌어. 그 몸뚱이 하나 살릴라고 그 지랄을 들어가 있죠. 참 웃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몸뚱어리가 소중한 거요. 소중하기로 하면은, 이 이상 없다니까, 이 세상에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몸뚱어리를 덩어리, 뭉쳐진 걸 덩어리라고 하는데, 집으로 말하면 이것이 몸집이요. 그렇죠? 아, 우주가 지부 집주자인데, 큰 집이 우주. 그 다음에 국가, 그것도 집 같아서 나라 집이야. 나라 집. 응?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동해집, 무슨 응? 동사무소 이런 게다 집이라요. 사람 사는 게다집이요 크고 작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근데 그런 거다 소용없어. 이 몸집이 제일이라니까. 이것이. 근데 이 몸집을 분석을 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우리말로 이제 빈 깡통을 통이라 그럽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이 몸통이, 몸통이, 우개서부터 보면은 대갈통, 무시간 놈이 하는 소리 이 머리통을 갖다 대갈통 그래. 또 속에 골통, 이거 눈은 눈통, 요 밑에 이제 입을 아구통, 쌈 자른 놈을 아구통 돌린다고 그럽니다. 또이제잘 퍼먹는 놈은 식구통, 여물통이라고됐어요 옛날에는 이걸. 또, 이제, 못 먹는 놈이 입은 죽통이라고 그래. 죽뺏기 못 먹으니까, 이거 죽 들어가는 통이야. 그 밑에가 이제 목통. 그렇죠? 속에 숨 쉬는 숨통이 또 들었어. 그 밑에가 이제 가슴통. 앞에가 이제 처통. 그 안에가 염통. 그 밑에가 이제 배통. 속에 밥통. 그 밑에 이제 똥통. 아주 밑에는 오짐통. 그는받추는 놈이 다리통, 맨 밑에 족통, 온통 몸통이 텅텅 비인 것이요. 아주 별 볼일 없는 거 이놈을 그냥 계속 맥이고 이쁘게 채우고이놈말 듣다가 일생 다 가는 거예요. 응? 여자들은 그냥 맨날 한 다리 멀다고 머리를 지져벗구지 남자는 또 깎지. 또, 거기다, 이제, 입술에다 뭘 바르지, 뭐. 요새는 손톱까지 발라요. 응? 팔톱 바른 놈도 있더라고, 또, 발톱까지 예전부터 그랬어? 자, <웃음> 나는 무식해가지고 요새서 봤어. <웃음> 옛날에 할머니들은 안 그래. 요새 젊은 여자들이 아주 돈쓸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갖다 발라요. 그것도 고급 화장품만 사가지고.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반은 여자가 책임져야 돼. 호와 사치, 이 사치는 여자가 책임져야 돼. 남자들은 또 술하고 이고운 발바닥 할다가 망해버렸어요. 남은 나라 가서 고운 발바닥만 찾으다니저나 미친놈들이. 여기는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인데, 아 세상에 이거 멍청한 이 똥통 하나 이거 관리하려고 인생 집 짓고, 뭐 밥에 묻고, 옷 입고, 그저 뭐 자동차 타고, 계속 이걸 보일라고, 있냐 조금만, 좋은 옷만 입으면 여자들은 돌아다니는. 의복이 날개라고 하니까, 그냥 날개 달아나면막달아다 남자들이 이게 미쳤어. 요 절대 옷 해주면 안 돼요. 여자들은 옷만 해주면 보일로 돌아다니는. 응? 그데 옛날 할아버지들은 절대 옷안 해줘. 통치마 하나면 끝이야, 그냥. 전체 뚫뚫 말아서 통치마. 그러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음? 이건 남자들이 병신들이에요 괜히 옷잘 입혀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어디 돌아다녀 니 버리고 그러고 또 늦게 온다고 지랄을 들어보죠 그냥 서로 문제덩어리 이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이게 알맹이도 없는 몸뚱이 이걸 가지고 실지는 제법이 무한대 모든 존재는 속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아, 제일 소중한 이 몸덩어리도 집으로 볼때 몸집이 이것이 속이 텅빈 거다. 살아서 잘 먹고 잘산 사람은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3000년 동안에 뭐, 왕이고 무슨 장상이고 다 없어요. 죽으면 헌일이요. 그냥 갈치 잘 먹고 무슨 고기 잘 퍼먹은 놈 하나 이름 없어요. 그래한거요 그 못 먹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야. 가난하고 막. 응? 아 공자님도 일생 굶었다 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굶어 죽었어요.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공자님 하면 막 이래 받드는데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분이야. 응? 또 예수님이 성인인데 장가도 못 갔어 그거는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 지금도 이철전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아직도 못 내려옵니다. 계속 매달려 있어요. 자말로 불쌍한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 것을 또 좋다고 미스셉니다. 미스. 미쌤. 그러다 미시 빠지면 치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응? 보통 일이 아니요 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인데 마누라한테 만나는 그냥 구정물통이나 뒤집어쓰고 그랬어요. 마누라한테는 아주 빵점이야. 뭘 말을 잘안 들어주는가? <웃음> 돈도 안 벌어주고 맨 여세 응? 말로 뽀뽀도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마누라가 성질 나면막 돼지기 패버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훌륭한 사람이야. 응? 세상에 마누라한테도 당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성인에 들어갑니다. 또 깐디도 그래요. 깐디도 일생 굶고 댕겼어요. 단식가라고 이름은 말은 단식가인데 사실은 굶었죠. 응? 심지어 죽을 때총 맞아 죽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 5대 성인이 전부 그렇게 불쌍합니다. 비참해. 인생은 아주 예? 언제 뭐 마을하고 무슨 뭐 제주도 여행 간 놈도 하나도 없어요. 응? 자식한테 무슨 뭐 효자 수, 뭐 효자한테 뭐 얻어먹었다 기록도 없어요. 참아로 불쌍한 분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야. 역사적으로는 최고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웃음> 굶어야 돼요. 밥이나 퍼먹고 만는 <웃음> 이빨 쑤시고 댕겨봐야 그헌 일이야, 헌 일. 응? 죽을 각오를 하고 응? 남편, 자식, 마누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성자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니까요. 응? 괜히 그냥 뭐, 뭐, 관광이나 당기고 뭐, 뭐, 그러면 안 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야 이제 죽음은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돼. 그러기 전에는 이제 사자들이 그 업경대가 있어요. 업경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구조로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해하기 좋아요. 그 비행기 고장 나면 은 뒤에 달린 거 블랙박스라는 말 들어봤죠? 예, 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들었냐면요. 이맨 뒤, 이뒷꼭지에 이 보면은 이 천경이라고 있어요. 한울천자 거울경자 이 천경이 있어요. 업경대라고 그러지? 말은 죽으면 우리가 업경대에다 비치면 다 전생이 나와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비춰볼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이뒤 후두부에 있다니까요. 그왜 그러냐? 소리나 빛이나 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에 이 눈, 귀, 코 이런데로 들어가면 이 머리 한 가운데 한 가운데 보면은 눈목자 이 눈이 또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앞에 있는 눈은 눈안자예요. 속에 있는 눈이 진짜 그것이 눈목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하면 안목이 열렸다 그래. 어른들 말대로 너희는 안목이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눈은 아니고 속에 눈이 목이요. 합쳐서 눈목, 눈안 합쳐서 안목이라요 그게 이제 그걸 통과되면은 뒤에 블랙박스에 가서 딱 그게 천경 거울에 가서 딱 입력이 돼. 요새 말로 하면은 그 뭐여 그죠? 응? 반도체 그그 조금 하는 속에 팔만 대장경이 뭐 몇벌 들어간다 고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 큰소리쳐도 안 돼. 이 속에 다그아래아식이라고 그래. 불교 학술로 말하면. 아리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원판이 딱 뒤에 가 있다니까요. 크지도 않아.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어. 그 속에 일생, 전생 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 놈만 이렇게 돌리면 재생이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금생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교는 금생밖기 몰라. 지독교는 그냥 내생을 아는데 또 전생을 몰라 전혀. 믿지도 않아요. 그놈들은. 근데 알고 보면 전생이 훨씬 많아요. 백생, 천생, 만생 그냥 오래되어 있는 것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 그것이 전생업이라고 그래. 요샘말로 하면. 응? 그러니까 이게 업경대. 이 뒤에가 딱 붙어있다니까. 그 테프가 이 속에 딱 들어있어. 요샘말로 테프도 아니그 뭐여? 칩이요? 칩? 네, 칩.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응? 아 컴퓨터에 칩 모르면 바보지. 그속이 어떤 지뭔성인지 모르니까 칩칩해서 칩이라고 그래요. 하도 많이 들어가죠. 응? 아주 모르는 것은 찹차하다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살때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응? 생전예술제라 하니까 뭐아 스님들이 아마 쌀이 떨어져서 그런가보다. 응?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안 그래? 스님들 뭐 얻어 먹어봐야 뭐쌀1 0 가마 이상 들어고죠 오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뭐한한2 0 가마는 들어갔다 가만 보 응? 그거 부처님한테 잘 올리면은 여러분들 업을 다. 좋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이 맞어안 맞죠? 믿습니다. 한번 해봐. 어째서 뭐 말하면 그만. 우리 불자들은 그 그것이 좀 부족해. 에? 알았죠? 여기든 말든 알기는 많이 알아. 그것도 다행이야. 모르는 것보다백배 낫지. 알면 다 실천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럼 믿을 수밖에 없지, 뭐.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 때,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우선,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러면, 이 생각을 말하자면, 깊이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에는 주인이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잘해야 된다. 결국에 자업 자득이니까, 자작자수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게 나그네가 되면 안 돼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면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한탕하고 말아버리. 려 응?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11조 내면 이제 잘 된다. 그러니까 한탕 해가지고 11조만 하고 지가 구화를 먹어버리. 그럼 도둑놈이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주인이 되면은 아버지는 식구를 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주인의식이 알고 보면 책임의식이야, 책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안 돼요. 또 잘못해, 가만 보면. 지금 대통령들이 참 이렇게 궁지에 몰린 거는 주인의식이 없어. 자기 입장. 안 그러면 자기 새끼. 그럼 자기 당. 자기 동네. 이래다 망한 거예요. 응? 이것은 그분들만 잘못이 아니야. 국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에는 이 정치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집 버려버립니다. 불고 가사. 가사를 돌보지 않는 거요. 동네 일만 봐도 그래, 동네. 면장만 돼도 절대 동네 돈손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가 일을 하라고 가서 나라 회의하라고 국회의원. 그런데 그냥 맨날 그냥 접어먹을까. 지가 돈쓴거 이제 빼는 연구. 다음에 나올 국리. 아 그래가지고 만날 자기 동네, 자기 마을, 자기 고향 그지라하다가 나라는 꼴이 망해버렸어요. 결국에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봐봐. 옛날에 우리가 진시황이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절대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요새 마냥 민주주의가 그때 있었다고 하면 진시황은 절대 말린 장성 못 삽니다. 생각해봐. 젊은 놈들이 수백만이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말리장성 쌓겠습니까? 대모해가지고 진시왕은 열 번도 죽여버려. 당장에 죽여버려. 요새 같으면 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리장성 쌓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아무튼 희생을 해가지고, 아놓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말리장성이 그것이 중국의 큰 보았덩어리에요. 달나라에서도 지구를 찍어놓고 보니까 만리장성밖에 안 보인대요. 그렇게 커, 참말로 만리도 넘어. 그런데 응? 그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게 멀리 보면은 잘한 거예요. 그때 당신은 아주 나쁜 놈이 응? 지금같이 민주주의 되면은요, 그돌덩이리참 무지거지 앞으로 가져가버려. 지가 가져갈 만한 건다 가져가버라. 그러면 참 만리장성이 되겠습니까? 문화재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응? 마을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해 크게 봐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그 시대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런 것이야 욕심 철해가지고 자기 잘살나가면 절대 주인으로 못합니다. 응? 내가 어떤 절에 얘기 들어보니까 주지 선거를 해가지고요. 당선을 했는데 주지를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사 주지들이 한 50명이 넘는데 반수 이상을 삶았어. 4년 동안 계속 내가 되면 너뭐 대주고 존절 주고 뭐 대고 요 지랄 해가지고 당선은 되었는데, 되자마자 이제 내놓으라고 달라들어서 살 <웃음> 수가 없게. 꼭 나라 살림도 그렇게 되어버렸어. 응? 영삼 대통령, 그 야당 하면서 고생, 고생은 또 했어요. 맨날 이제 나무 돈 뜯어다가 파먹다가, 대놓고 보니까 이그런들 살리다가 나라 다 망한 거요. 예 아, 그러요안 그래요? 오직 하면 밑에 놈들이 뭐여? 그랬다고 그래. 진짠가 가짠가.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충신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 일생 고생해서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어? 요지를 하다가 현철이한테 당해버렸다니까? 그런 멍청한 놈은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자식이고 뭐이고 나라 위해서는 싹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방원이 가 그건 잘하는 거예요. 외척은 그냥 앵기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때부터 생긴 말이야. 출가 외인이라. 출가하면 은 벌써 싹 긁어버려야 돼. 근데 요새 보면 은 친정에 가서 사는 여자들이 많다고 그래. 그 미친년들이. 아 시집 갔으면 가서 그 집에 귀신 돼서 잘 살지. 뭔 지랄한다고 친정 그거 또 퍼먹으려고 또. 여기는 없으니까 내가 맘 놓고 얘기요. 응? 절대 안 돼. 친정은 시집 간 걸로 끝. 또 보내는 사람도 그걸로 딱 끝내야 돼. 뭐슨 놈은 딸한테 덕보라고 응? 며느리는 조지고 딸은 도와주고. 그건 완전히 조지, 부지요. 절대 안 돼요. 그 우리나라 법도가 그거 잘된 겁니다. 응? 출가 외인이란 건 그거 잘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전부터 이제 무슨 놈의 제도가 거지같이 돼가지고, 출가한 딸도 무슨 재산을 분빠이를 한다든가, 무슨 지랄을 한다든가, <웃음> 세상에, 다 퍼묻고, 학교 다니고, 시직 가고, 또돈 뜯어가고, 아주 싸가지 없는. 이건 나라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인가. 응? 우리나라 이거 이 상속제가 참잘된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 꼭 장남한테 주거든요, 재산을. 응? 아무리 잘난 놈도 차자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왜 그러냐? 머리는 확실히 두째, 셋째가 좋습니다. 장남은 머리가 미련해요, 되게그럴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나온이라고 문녀리가 돼서 이게 박치기 해가지고 내가 다 상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장남은 안 돌아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재산을 다 주면은 머리 좋은 놈들이 밑에서 빼먹으라 이거야. 그건 자동 빼먹으라. 그래도 그 장남이 좋은 게 뭐요? 진짜야, 진짜는. 왜냐? 그, 진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놈이 진짜라니 말이야. 제일 젊어서 만들었어. 응? 아니, 내 말이 맞소, 안 맞소? 나 별걸 다 연구했어. 나는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건 중인 자리야. 실, 실지는 밥통인데.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은 그 실체는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보고도 몰라 그게 병신이야 응? 안 해보고 아는 놈이 도사지 해보고도 모르는 놈은 병신이고 근데 이건 내가 여러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지. 다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은 책임의식도 생기고 나눠 먹일지도 알고 다 안다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에, 부처님처럼, 그, 이 자비스럽게, 이렇게, 보호시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응? 그리고, 에, 또 어떻게 해야 잘 사냐, 그러면은, 에, 교만하면 안 돼요. 응?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겸손하고, 응? 또, 어, 어렵다고 또 비구르면 안 돼. 그냥 막, 음, 응. 막, 손바닥이 발되게 빌어가지고 그런 추한 짓거리면 안 돼. 좀 없어도 당당해야 돼. 당당. 그렇다고 또 없는 놈이 까불면 안 돼. 혼나, 혼나. 응? 러니까아 어, 예를 들면 은 사자같이 살아요. 사자. 사자는 사자 절대 큰소리 쳐도 놀리지 않습니다. 벼락쳐도 까딱도 안 해요. 쳐도 칠수 있어. 사자가 한번 어르렁거리면 벼락치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사자는 절대 소리에 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난 말에 흔들리면 안돼바위처럼 사자처럼 든든하게 살아야 돼요. 응? 그다음에는 바람같이 살아야 돼 이 바람은 절대로 그물에 걸리지를 않아 어디 그물로 바람 건졌다는 놈 봤어? 없어 그러니까 바람처럼 아주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태풍이 치면 그냥 집도 자빨쳐버리 바람이 그건 무서운 것이요, 알고 보면. 그러고 연꽃처럼 살아야 돼 아무리 흙탕물 속에서도 깨끗하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응? 결국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성자가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그 영이 커서 대접받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근데 왕이나 이 장상들은 참뭐잘 먹고 잘 잊고 그기회 기회에 따라서 그, 지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 양심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이게 불심을 우리가 알려면 양심부터 알아야 돼. 응? 그러면은 죽어서 피신하게 돼 있어요. 봐봐. 우리나라도 만신들이 그걸 잘 알아. 모당 응? 최영 장군을 잘못입니다. 그 지조파입니까? 응? 또 개백 장군. 또 단종대왕, 만신들은 그렇게 그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기회 봐서 자꾸 넘어 댕긴 사람, 양심이 꺾어진 사람은 절대 상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게 지조야.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보면 여자고 남자고 지조가 없죠. 그냥 잘난 놈 있으면 씨 웃고 따라가 버리고 큰일이에요. 보통이래. 일 그렇게 되면 영원히 죽어버려.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그 따뜻하게 당당하게 잘 살려면 은 마음이 그렇게 청정해야 됩니다. 응? 그러면 은못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은 뒤에 얼마든지 대접받는 거예요. 응?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새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 지금 신경 써야 될게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바르게 살면 잘못 산다 여러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 바르게 살아야 죽어서 대접받는 건데 예? 양심적으로 사는 놈, 바르게 사는 놈, 참마음으로 사는 놈 오히려 덕못 보고 바보, 병신이라고 이렇게 이래요. 이것이 국민성이 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제일 일본놈보다 훨씬 잘 났는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일본놈은 정직합니다. 비교적 정직해. 근데 한국 사람은 정직하지가 못해요. 부부간에도 실실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부자간에도 실실 거짓말하고 친구지간에도 뭐 얼렁뚱땅 거짓말하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참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마음으로 응? 참말만 하고 참다운 행동을 했다고 해봐. 뭐 우리가 꿀릴 게뭐 있어요. 미국놈이 아무리 콧대 높아도 뭐 거들떠볼 것도 없어요. 응?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미국놈한테 붙어가지고 응? 그 바드, 무슨 치즈 좀 맛있는 과자 좀 퍼먹고 양심을 다팔아먹어버렸 여기에 미친놈들이요. 그래서 친미파가 거꾸로 하면 그 미친놈이요. 응? 일제시대는 또 친일파. 원나라때는 친원파. 이런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외국놈 타할 것이 없어.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저놈들. 우리도 다 다른 나라 가면 은돈 응? 벌어 올라가는데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월랑가서좀 벌어왔잖아요. 큰일나요. 그, 그 아주 조심해야 돼. 정신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야. 절대 지저를 굽히면 안 돼. 응? 차나 없어도 당당하게 지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럼 잘 사는 거요. 응? 그렇게 해서 에이. 무소의 뿔처럼 그 외뿔이어서 그 손은 뿔이 하나밖에 없어. 혼자서. 장안 알아주면 자기 혼자서 그렇게 살아. 그럼 다음에 죽어가지고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도록 돼있어. 응? 내가 이것만 하나 더 가르쳐줄게. 가만히 보니까 주지스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마 시간 다 됐다 하는 것 같아요. 응? 내가 또 눈치는 빠르요. 좋은같이 눈치 빠른 거 없어요. 하도 얻어먹고 살아놓으니까 눈치만 밝다. 도통 이전에 눈치통을 해야 눈치통. 또 때를 모르면 안 돼. 밥때 무슨 잔소리 해봐야 귀에 들어가지 다네. 속에서 지랄하니까. 응? 때를 모르면 어디 터지기 좋아. 응? 그래서 내가 이제 때를 가르쳐 줄게. 바다에 가면 물때를 잘 알아야 해. 그거 모르면 이제 한걸음도못 나가요. 응? 또 사시사철 씨 뿌릴 때, 거둘 때, 이 때를 알아야 농사를 지어. 그렇죠? 요새는 이제, 이, 출근 시간, 러시아워라고 있어. 그때 나갔다는 이제 길에 서 있어요. 좋은 차 가지고 와도 안 돼. 시간대가 있어. 그건 시간대예 응? 시간하고 때가 같은 것 같지만 안 같아요. 시간은 좀긴 거고, 때는 때인데, 때는 찬스, 짬이래요, 짬. 어, 짬을 이용해야 돼. 그러죠? 우리 여, 여, 여, 여, 보살들이 아주 그것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편 기분 좋을 때착 걸거든요. 그러면 선물 안 사다 줄 수가 없어요. 맞아안맞아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아, 박수치는 거 맞고. 그러니까 이 때를 잘 알아야 해요. 데때 중에 제일 중요한 때가 뭔 때냐? 밥 때라요. 밥때 놓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잠잘 때, 일어날 때, 이것만잘 맞춰도 잘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잘 맞추면 인생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흘러가면은 착착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 입장에서 항상 베풀고 좋은 일에서 죽어서 좋은 인연 만나도록 그렇게 행복하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